어머, 아 몰라. <웃음> 싹볶이 터진다. <웃음> 맛있겠다. 아니, 내 말은. <웃음> 아, <웃음> 잠깐만요. 저못 참겠다. <보지> <웃음> 안녕. 태국에서 베스티라고 합니다. 저는 백성예술대학교 연기과 3기 김예빈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는 무쌍인 남자랑 코끝이 음. 높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약간 눈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순하게 음. 생긴 남자죠 아 펜트하우스의 우리 로건 리씨 박은석 씨 사랑합니다 아. 정말, 정말 <웃음> 사랑합니다 태국 남자에 대해서 잘 알아? 외모는 어떻게 생긴지, 뭐 성격이 어떨지 그런 건잘 음. 몰라요 잘한 몰라. 번도 이렇게 접점이 잘 없었어가지고 음. 그러면 너, 너네 생각 어, 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상냥한 사람들? 밝은 사람들? 음. 이상영워드컵하할 테니까 아, 보여주게 어떨지. 와, 센데 <웃음> <내> 처음부터 센데. 아, <웃음> 어. 이거 우리 태양 선배. 아, 정말요? <웃음> 어, 진짜. 되게 좋은 대학 나오셨나 봐요. <웃음> 이 왼쪽 분은 음. 되게 미소년 이미지, 응응응 음, 음, 음, 음, 약간 음. 학생 같은 이미지고 음, 음. 오른쪽 분은 장남집아 이런 스 저는. 어트님? 응 어트님 네. 어트님.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무쌍인 남자를 좋아하다보니까 응. 민 분이 타인상에 아. 조금 더 가깝다 어. 라고 얘기를 할수있겠나 알겠어 이보도 유명하, 유명해진 유명 이유가 그 남자랑 남자랑 같이 나온 드라마 아. 있었어 아. 음, 예전에 어. 뭐 남자 남자랑 뽀뽀하고 어.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다음 영요와 아, 아까 음. 내가 말한 거그민분네 이분이랑 같이 나와. 와너그느라랑 같이 잘 되겠다. 퍼포 하고 뭐 그런. 어, 설레일 것 같아요. 떨려요. <웃음> 더 아, <이러면서. 웃음> 브라이트님, 내가 아이스 분 보여줄게. 어 귀엽다. 잘못 선택했지. 아니야? 왜 지금 보여주셨어요? <웃음> 저 약간 이상형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는 스카이님. 어 뭔가 싱님은. 눈이 짙어요. 음 이그 사진 자체도 지 약간 미련 미련 약간 아련 아련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저는 유님이요. 얼굴 있어요. 상이 제가 좋아하는 상이에요. 여기 얼굴 표정은 음. 약간 순둥 순둥한데 여기는 약간 되게 날렵하잖아요. 저 그런 음. 거 진짜 좋아해요. 음, 음, 음, 음. 남자가 여기는 있어. 아 여기 여기 진짜 딱 해도 턱선이 딱 나오면 아 굳어. <웃음> <달라. 웃음> 아 잘생겼다. <웃음> 저는. 앞부 분은 눈이 조금 쌍꺼풀이 딱딱 보이세요. 음. 저눈 음, 음. 되게 중요시 약간 생각하는 사람이아 진짜. 와, 어. 어, 진짜 어렵다. 뱅크랑 터분이요 무쌍이시고 코똑떡하시고 응. 음. 진짜는 키가 진짜 엄청 커. 어, 그도 저이 170 이상인 100. 것 같아. 너무 소름 돋아. <웃음> 이 친구는 내 친구야. 그 먼드라는 친구 왠죠? 저 손에 힘줄이 너무 저는 지금 너무 딱 시선이 딱 꽂혔어요 아저 어, 심지어 떡해저 <웃음> 생김새는 멀치 분이 약간 음. 제이상형에 가까운데 음. 어, 저 느낌은 먼드분께서 이기셨어요 아 그래? 어, 그래서 저는 먼드분을 선택하고 사랑합니다 오 오. 오! 어떡해 저 심장도 어려아 진짜? <웃음> 정신차려 여기나 인스타 한번 와. 찬스! 어머! 왜 이런 양 사진? 싸구피 진다아 진짜. <웃음> 어, 남친짤 어떡해. 어, <웃음> 착석 <웃음> 어떡해, 나 몰라. 와 <웃음> 진짜 이거 진짜. 어깨 뭐야? <웃음> <웃음> 태평양, 태평양. 윤이. 네, 윤 저랑 같이 받아가려고 <웃음> 너? 너무... 어깨가 진짜 이만해요 정말. 스 <웃음> 셔츠 딱 입었는데 막. <웃음> 둘다제딱 이상. 뭐야? 이가 응. 엄청 커. t o n 조 이거 아청 커. t o n 라는 거 말고 떠 이렇게 말해야 돼떠 커. 떠이렇게 어. 해야 돼피 n y 이거 없다 커. 이거 엄청 이랑 브라이트 o n y Tony! Tony! Tony! Tony! Tony! t 정말.. 이것도 맛있잖 로. 워트님은 약간 어른어른 어른 느낌이 나잖아요 음음음. 근데 윈님은 약간 미소년 느낌이 나죠 음. 그래서 근데 저는 애기애기하고 아기자기한 사람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너는 진짜 우애할 거야 왜요? 그! <웃음> 씩팩은 진짜 빵빵하고 음, 귀여워 귀엽지 아까 그 사진 너무 어른 같았어요 그치 그 사진이 잘못됐다 하지 문제입니다 하지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도 우빈 맞지? 오케이 이건 결승이에요 진짜, 아, 진짜? 이건 결승급이에요 정말 엄마가 좋아 빠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거아 진짜.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웃음> 내 앞에서 딱 거기 엽다오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그러면 저는 민님 오케이 제 이상형이시고 그냥 너무 잘생겼습니 하지만 이거는 이상형 월드컵이기 때문에 터님. 아, 터님. 이제 결승전. 윈? 아니면 터님? 어, 불러 너무 좋아. 너와 나같 친구 되면 누구랑 같이 만나고 싶어. <웃음> 어떡해. 저는. 만나고 싶은 그 남자. 진짜요? 음, 어쩐지 그럴 거 같더라. 우와. 눈. 음. 눈이 일단은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음, 음. 그리고 제가 코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코도 되게 높으시거든요. 음. 여기서만 딱 보면은 음, 음. 코가 되게 오똑하게 보이세요. 음. 근데 입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음, 음. 그 얼굴 비율이 너무 잘 맞으세요. 그리고 여기 미간 살이가 음. 진짜 딱 사람의 정수 같아요. 음. 진짜로. 음. 그저 분위기가 되게 섹시하잖아요. 진짜. 아 맞아요. 맞아. 여기가 거의 세몰이다 보이는데 <웃음> 와 진짜 흰 셔츠 진짜 와 맛있겠다 아니 내 말은 아, <웃음> 너님 말고 <웃음> 뒤에 있는 그 뭐지? 길거리 바른 음식 어 오케이 <웃음> 태국 사람, 어 사람도 좋아요. 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면 전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망했습니다 태모. 같이 <웃음> 가주셔야 합니다. 몇명아 아는 친구들한테 어. 초대하고 같이 테라에서 놀자. 빵빵빵빵빵. <웃음> 어 떠님 어, 비록 저희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저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곧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사랑해요.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피터 랑나카!